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은 저기 두통, 어, 두통 현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두통 현상에 시달립니다. 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반드시 두통 현상이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 니요 이게 회복되면서 이것, 두통 현상과 감기 증상이. 대표적인 그 2차작업 증상, 명현현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긋어지고 변형되는 혈관이 다 잡히면서 혈류가 변화가 일으키면서 두통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치료작업에 안 들어가도 벌써 두통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과 운데서도 소화는 잘 되는데 두통을 갖고 있는 분들. 뭐, 뒷목이 땡긴다, 뒷골이 땡긴다, 어지러움증이 있다, 메네르 증상이 있다, 뭐, 저, 귀에 뭐, 이석 증상이 있다, 눈이 안 보인다, 뭐 하여튼, 이런 굉장히 이게 뇌에 관한 어떤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게 혈류의 흐름 이동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들 좌우 비대칭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좀잘 이해하시면 컨트롤 할 수가, 하는 것이 가능해요. 제가 좀 어떻게 믿으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분명히 컨트롤하는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위험성이 따라요. 있다. 그러니까 이, 이, 그 동영상 올리기 전에도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하여튼 저도 조심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그냥 제 말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저는 그 방향성만 제시해 드리는 거지 절대 제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조심스럽게 적용하시면서 어, 여러분의 문제점을 한 개씩 한지 개씩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효과는 있고 그냥 있다는 라게 아니고 제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도와드리면서 증명된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혼자, 뭐, 머릿속으만 생각해서 이러면 좋아지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봐, 해보니까, 시켜보니까, 좋아지더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자, 두통현상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우면서 두통이 나, 나타나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뒷골이 땡기면서 나타나는 게 있고, 혹은 왼쪽이 묵직하면서 나타나는 두통현상도 있고, 앞쪽이 묵직하면서 나타나는 두통 현상도 있고 아니 오른쪽이 앞쪽이 묵직하면서 나타나는 어 두통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소화가 안되면서 메스꺼운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지러우면서 나타나는 두통 현상도 있고 소화가 안되면서 상복부가 빵빵해지면서 뇌가 묵직해지면서 나타나는 두통 현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두통 현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나 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걸 한꺼번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하여튼 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세밀하게 좀 분리해서 를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상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제가 지금 올리는 동영상 이거 이거 이전에 보면 어, 물론 예. 제가 올린 동영상 구독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떤 동영상인지 헷갈려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니까, 혹시 두 동영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올리고 있는 이 동영상에 대해서 구독자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 있으면서, 이 동영상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고, 그, 여러분들 얼굴에 좌우 비대칭을 꼭,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악을 하셔야 이 두통현상을 다르게 접근하면서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오른쪽이 큰지, 왼쪽이 큰지, 오른쪽 목이 큰지, 왼쪽 목이 큰지, 오른쪽 가슴이 큰지, 왼쪽 가슴, 어, 오른쪽 가슴이 내려앉았는지, 왼쪽 가슴이 내려앉았는지,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그, 요, 요, 요, 저번 저번 동영상에 보면, 그 얼굴의 좌우 비대칭, 어, 파악해야 된다, 알아내야 된다, 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어, 들어보시면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움, 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쉽게 겪으시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자바라 운동이나 머리 흔들기를 이렇게 하시거나 어, 하다보면 어...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흔들게 되면 자 머리를 이렇게 잡아 운동을 하거나 머리를 흔들게 되면 주로 움직이는 근육이 이 뒤쪽 근육이 더이 그러니까 목의 앞쪽 근육보다는 뒤쪽 근육이 더 많이 움직여요 더 강하게 움직인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뒤쪽 목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으로 가스가 이동한다 이런 말 자꾸 그 기본 논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팔을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면 이 승모근의 힘이 가장 이 뒤쪽에 승모근의 힘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자꾸 한 가지 동작만 자꾸 반복적으로 행하시면 분명히 이 손목은과 뒷목이 아프면서 어떻게 보면 가끔씩 이렇게 약간 어지러움 증상.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아픈지도 모르는데 약간 어지럽다. 자, 이거는 뭐그 배에 가스가 가득 차서 몸살 현상과 동반되는 두통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어지럽다. 속이 미식미식하면서. 그 미식미식한 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머리가 어지럽다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여러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 다른 부분하고 헷갈릴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아,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꾸 머리만 이렇게 움직이시고 헤드뱅잉, 헤드뱅잉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헤드뱅잉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결국은 이 뒤쪽 목이 더 많이 움직이게 돼요. 뒤쪽이 더 강하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자꾸 이거 하, 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라는 이거 하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죠? 이거 하면서 머리를 흔들어라. 이거 하면서 머리를 흔들어라. 이빨을 딱딱 끓리면서 팔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어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세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면 여러분들 막 너무 지쳐버리고. 이해도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들을 안하고 그냥 대충대충 대충 넘어간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좌우 비대칭과 어, 이 목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이 어, 동영상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이 앞에 있는 동영상 얼굴의 좌우 비대칭 파악하기라는 동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그죠? 어, 보시면 안 다음에 요동영상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어. 그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그러니까 이 뒤쪽으로 가는 피를 이 앞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주면 어지럼증이 상당 부분 사라져요. 실질적으로. 어. 근데 어,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작업 필요하고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걸 한 번씩 이걸뭐 하루 종일 해주라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제 말을 자꾸 이렇게 어떤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냐? 얼마나 해야 되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댓글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 그, 분들의 마음에 내가 생각을 어보면 귀찮다 이거야. 짜증난다 이거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자꾸 이런 투로 자꾸 질문하시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한 게 그니까 하루 종일 안 해도 괜찮아 이걸 하루에 한 20번 정도 하신다 혹은 30번 정도 하신다 생각하고 그죠? 뭐 아침에 한 다섯 번또 이래 오전에 한 다섯 번 점심 먹고 한 다섯 번 저녁에 한 다섯 번 자기 전에 한 다섯 번 이렇게만 해주셔도 이거 어지러운 증상 상당 부분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한테 적합한 틈 그러니까 아 내가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여러분들 증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심각하게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냥 조금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냥 뭐 머리만 아프시고 소화는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말이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이걸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거, 이거, 이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데. 그런데 정상인들은 이렇게만 해도 어지럼증이 많이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대사정후분에영유성식도염 하여튼 소화불량 하던 이런 다양한 만성 설사나 체기나 뭐 이런 다양한 정상의 소화불량 증상에 걸리신 분들은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니 일단은 좌우 비대칭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좌우 비대칭 가운데 작아져 있는 부분, 혹은 내려 앉아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쪽이 왼쪽이에요. 왼쪽이 더 커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제가 왼쪽이 더 커요. 그죠? 오른쪽이, 오른쪽이 작아요. 얼굴이. 딱 대칭을 봤을 때 제가 지금 똑바로 보고 있는데 왼쪽이 더 크죠? 그죠? 그 저는 오른쪽 라인이 내려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오른쪽 라인이 내려앉아 있는 요 저도 두통현상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두통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왠가하면 내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또 평상시에도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통현상이 거의 안 나타나는데 근데 하여튼 나타날 때도 있어 내가 너무 무리했을 때나 너무 심하게 조치를 했을 때 두통 현상이 순간적으로 나타날때인데 그것도 또 조치를 취해 버리면 또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잘 들어오세요 일단은 작아져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른쪽이 작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른쪽이 작아져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왼쪽이 작아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오른쪽이 내려 앉아 있거나 오른쪽이 갈, 어, 어, 성, 어, 어, 어, 어, 어, 쇄골 밑이 움푹 파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른쪽이 내려앉아 있는 거고 왼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 왼쪽 이런 거는 찾아야 됩니다, 그죠꼭 찾고 그러니까 저는 오른쪽이 작다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머리로 오른쪽 머리로 피가 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가슴을 따라서 오른쪽 목으로 오른쪽 얼굴 쪽으로 오른쪽 뇌 쪽으로 피가 잘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왼쪽은 잘 올라오고 있어서. 영양 피가 올라오니까 영양분 공급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왼쪽은 피가 안 올라가니까 영양분 공급을 안 받으니까 혈관도 찌그러들면서 눈꼬리도 내려 앉으면서 피부도 오른쪽이 젖지글쪽을 어, 하고 하여튼 그래요 예. 자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좌우 비대칭이 나타나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똑같이 이렇게 흔들잖아요 저 오른쪽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저, 저의 기준으로서 오른쪽이 작아져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꾸 흔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피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왼쪽으로 더 많이 올라가요 왼쪽으로 자꾸 더 많이 올라가서 머리를 흔들면 흔들수록 왼쪽 머리가 묵직해지는 그런 느낌이 와요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는 분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분도 있는데 그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 건들면 자고, 이제 뒷, 뒷목이 약간 땡긴다거나, 왼쪽 머리가 무거워, 약간 무거워진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니까 러 똑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똑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오른쪽이 작아져 있는 분들은, 자, 이제, 이제 좀, 특단의 해결책이에요. 특단의 해결책인데, 자, 오른쪽이 작아져 있는 분들은 자, 여러분들 오른손이에요. 자 오른손, 오른손. 자잘 보세요. 오른손입니다. 오른쪽 이거, 뒤통수 쪽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뭐, 이 손바닥 이 이쪽으로 눌러도 괜찮아요. 혹은 자 이거 자뒤 오른쪽 뒤쪽 한한번 한 내지 두번 누르고 오른쪽 귀 윗부분을 한번, 두번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앞 이마를 두 번씩 눌렀습니다. 두 번씩. 자, 두 번씩 눌렀습니다. 자 보세요. 두 번씩 눌렀습니다. 다음에 잘 봅시다. 자 여러분들 제 이마가 있습니다 이마 제가요 이마를 여기 책상 위에다 갖다 대겠습니다 여기 책상 위에다가 잘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마를 이렇게 대신 다음에 체중을 이용해서 머리를 이마를 땅으로 약간 눌러주는 겁니다 바람을 불면서, 그죠? 바람을 불면서. 바람을 불면서, 한 20초 내지 30초. 저는 좀, 제 말을 세밀하게 들어야 돼요. 20초 내지 30초를 눌렀습니다. 제 얼굴이 지금 뻘개 졌죠. 그러니까 죠그 앞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왔다 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뒤쪽을 눌렀고 이 앞쪽을 두번 눌렀고 이뒤 앞쪽을 아, 두번 눌렀고 이 앞쪽을 두번 눌렀습니다. 뒤쪽도 두번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비마를 살짝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피에 비해서 오른쪽을 조금 더 많이 했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동작으로 양 팔꿈치를 무릎에 대는 겁니다. 아예 손바닥을 땅에 대도 돼요. 손바닥을 땅에 대도 되고 허리를 굽혀서 헤드뱅잉을 하는 겁니다. 골고루, 골고루 하는데, 자, 오른쪽, 왼쪽, 대각선을 이렇게 하는데, 잘 보세요. 골고루 하는데, 골고루 하는데, 제가 오른쪽이 작아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턱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걸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해 주게 됩니다. 20분 내지 30분 정도 해 주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2분 내지 3분 정도 지나면 아, 머리 어지러운 게 조금씩 좋아진다. 어, 조금 효과는 있는 것 같다. 약간 효과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처음에 해보면. 처음에 해보면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해서 치료 되겠습니까? 아, 그, 그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니한두 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두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마를 살짝. 이마 누르는 거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마 내가 아까 얼마 동안 눌러보라고 했습니까? 20초에서 30초. 너무 세게도 하지 마세요. 너무 세게도 하지 마시고, 살짝만 눌러도 됩니다. 살짝 누르면서 20초에서 30초. 처음에는 20초부터 시작하세요. 20초부터는. 네? 그래서 2시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아침에 시작했으면 한 4번, 3번, 4번 정도 그러니까 2시간에 한 번씩 하고 나면 어지러움증이 어? 어 괜찮네? 어, 괜찮네? 이러다가 어? 자기도 몰라 어지럽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어, 언제 낫지? 이런 반응을 나타낼 겁니다 모든 치료는 여러분들 시간이 걸려요 현류가 우리 몸에 혈관이 13만 킬로미터라고 했습니다. 13만 킬로미터는 무지막지하게 한 거예요. 저 남해에서 두만강까지 130번을 왔다갔다 하는 길이에요. 우리 뇌 속의 혈관이 약 2만 킬로미터가 있어요. 2만 킬로미터. 얼굴에 머리에 그게 조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만에 했다고 해서 조정이 일어나느냐. 이래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 생각하시면 안되는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동작을 몇 차례 해봤을 때 근데요 아닌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자기 정상을 판단을 잘못했거나 말에 하나 내 방법이 여러분한테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멈추세요 멈추세요 제가 나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제일 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나 이런 동영상안 올리고 싶었어요 안 올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두통 현상을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도와, 도와드리다 보면 자꾸 나타나는 거 너무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도와드리면 좋아지고 도와드리면 좋아지고 이러니까 야 이거 뭐 진짜 뭐내동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진짜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모양이다 이런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 책임 못 집니다 책임 못 지고 앞으로 올리는 두통에 대한 것도 저 책임 못 지니까 저한테 뭐 이랬으니까 이래 됐다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저 동영상 멈춰야 됩니다 완전히 멈춰야 되니까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여러 번 됐어요 여러번도 했고 저도 똑 동일하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상에 따라서 여러분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고 얼굴에 좌우 비대칭을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은 이렇게 해도 안될 수도 있어요 안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문제가 약간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 쪽으로 피가 너무 안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특단의 조치를 한번 시켜볼 테니까, 이건 뭐, 아주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한여이 병이 있어요, 집에. 여러분들, 이제, 아령을 사용하느냐, 병을 사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한번 기억해야 되거든 아령보다는 병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병이. 아령만 자꾸 사용하면 나중에 손가락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서.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운동을 자주 하시고 즐겨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병의 치료를 위해서 아령만 갖고 탁다 하는 분들은 딱 이상한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령보다는 큰 물병을 사용하시되, 무게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1.5L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이 뚜껑을 열어서 반틈을 따라버리면 750g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더따라 버리면 500g 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중량에 맞추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우면 500ml 라도 들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왜왜 아는 거다 이게 더 중요한가 하면 이 손가락을 넓게 펴서 잡으면 손목 강화에 큰 도움이 돼요 또 손가락 힘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크게 잡으면 손목이 튼튼해져요. 손목이 큰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새끼손가락에 끼우라.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은 여기다 끼워도 되고, 골고루 이렇게 끼워도 돼요. 이렇게 들어도 되고, 일단은 여러분들 새끼손가락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어떤 분들은 여기 어, 머리 묶어주는 고무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여기 묶어서 이렇게 잡으면 힘이 가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고무장갑을 끼고 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고무장갑이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상체가 너무 빈약하고, 얼굴이 너무 피가 빠져버렸고, 얼굴 살이 너무 빠져버렸고, 목이 너무 빠져버린 분들 머리 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면서, 자꾸 이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지러움증, 두통현상, 뇌뇌뇌정상, 이석증 여기에 계속 시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 그 말은 머리에 피가 없다는 뜻이야 머리에 피가 부족하면서 그 압력에 뇌압의 불균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머리에 피를 조금 너무 급작스럽게 채우면 안 되고 피를 조금 집어넣어 주면 이 두통 현상 어디가 어디가 아픈 지도 모르는데 머리가 아프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몸살 현상이 아닙니다 이제 이걸 하여 튼 손가락에 뭐 어느 손가락에 끼워도 괜찮아요 이렇게 끼고 한 3분 정도를 이렇게 자 다리 동작하고 뭐 이런거 아시죠 그죠 다리 동작도 하고 3분 정도를 이렇게 그냥, 들고만 있어도 괜찮아요. 자, 새끼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또 다른 손가락으로 옮기는 거야. 자, 3분 정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예? 뭐 하여튼, 3분 정도, 뭐, 정이 쌍손가락이 아프면 이렇게, 이렇게라도 들고 있으면 돼요. 3분 정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계속. 자 다리 동작하면서 발 까딱까딱하면서 왼쪽 엉덩이에 살짝 힘을 주고 왼쪽 발을 까딱까딱하면서 자 3분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3분이 지났습니다 자 물병을 들고 3분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1.5킬 1.5리터 1.5리터 3리터의 피가 내 가슴 위쪽으로 머리 쪽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3분 정도 지나고 나면 자, 가슴 쪽으로, 이제 팔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피가 올라와 있어요. 다리에 있던 피, 복부에 있던 피가, 내팔 쪽, 가슴 쪽으로 지금 피가 올라온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자, 3분이 지났다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뭐, 하여튼, 병을 계속 잡고 있어요. 머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불면서. 자, 가슴에 있던 피가 머리를 흔들면 머리 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머리도 뒤로도 해보고, 앞으로도 해보고,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시면, 내가 3분 얘기했는데, 진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1분만 하세요. 1분만. 그러니까, 처음에 3분은 들고만 있는 거예요. 들고만 있다가, 다음 3분은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에 팔에 있던 피가 머리 쪽으로 뇌 쪽으로 막 치고 올라옵니다. 자, 올라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이 작아져 있는 분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여서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가요. 왼쪽으로 기울이면 오른쪽 근육이 자 왼쪽을 이렇게 기울이잖아요. 그럼 오른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왼쪽은 말랑말랑하고 오른쪽 근육이 힘이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피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좀해 보시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하셔야 돼요 응용을 하시는데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자 상부는 들고만 있었고 상부는 든 상태에서 머리를 흔들었어요 이제 머리까지 피가 올라오는 겁니다 머리가, 머리까지 가머리 피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동작 있잖아요 자, 저는 오른쪽 라인이 작아졌으니까 오른쪽 한 번, 두 번, 한 번, 두번이마 정중앙을 눌러주세요, 정중앙 두번 눌러준 다음에 자 이마를 봅니다한 20초 정도 약하게 약하게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약하게 눌러주세요. 아, 여러분, 나는 다칠까봐 겁나요. 어, 겁나니까 제발 주, 주의해주세요. 다음에. 자, 이쪽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다 해보고. 또 계속, 이거 좋다또 계속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골골 하다가. 자, 이렇게 해보시면. 자, 얼굴이 벌게지면서 머리가 처음에는 약간 어지럽다가, 자, 왜 헤드뱅잉을 왜 해주나 하면, 머리 쪽에 올라왔던 피를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거예요. 분산시켜주려고 헤드뱅잉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 물구나무 서기를 할 수도 없고, 뭐, 뭐, 집에 거꾸리가 있지도 않겠지만, 헤드뱅잉을 이렇게 해주면, 왜이게 그, 체에 살을 이렇게 골고루 펼치듯이, 피가 이렇게 조정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골고루 와서 뇌압이 골고루 형성이 되면 막연한 두통, 어지러움이 슬 없어지는 거예요. 눈이 살짝 밝아져요. 앞쪽으로, 여러분들, 이제 노안 증상이나, 눈이 이렇게 까칠까칠한 증상이나 있는 분들이, 이런 동작을 이렇게 해보시면, 어, 어, 눈도 좀 밝아지는 것 같고, 어, 어지러움증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 조심해서 해보세요. 아, 힘드네요. 오늘 동영상몇개게나 찍고 하여튼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굉장히 주의해 주시고 혹여나 도움이 되시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